안녕하세요. 임재아동행입니다 여러분이 고통 중이나 고난 중에는 어떤 선택을 하시나요? 지금 한국의 자살과 우울과 죽음의 영들이 넘쳐나고 있죠. 어, 교회 안에 크리스찬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하는 것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곳에서 어떤 것들을 찾는다면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고통이 가득 차 계시다면 시편을 낭독을 하세요 아니면 제가 이렇게 낭독할 때 들어주세요 듣는 과정에서도 치유가 일어나고 읽는 과정에서도 치유가 일어납니다 자 선포할게요 내가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입술은 언제나 그를 찬양하리라 내 영혼이 여와를 호 자랑하니 억눌린 자들이 듣고 기뻐하리라. 너희도 나와 함께 여와를 호 높이며 그의 이름을 함께 높이자. 내가 여와께 호간구하였더니 그가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내 모든 어려움에서 건지셨다. 너희는 여와를 호 바라보며 빛을 발하라. 그리하면 너희 얼굴이 결코 부끄럽지 않으리라. 여러분들이 힘들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어떤 어려움에서 두려움에서 건져지는 과정을 많이 경험하면 할수록 다른 곳에서 해결점을 찾지 않게 될 거예요. 이 가련한 자가 호소하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온갖 고난에서 구원하셨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져낸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음미하며 바라보라 복 받은 사람은 그에게로 피한다 여호와의 성도들아 너희는 여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부족함이 없다 젊은 사자들도 궁핍하여 굶주리나 여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모든 복을 누림으로 부족함이 없다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여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리라 생명을 사모하여 오래 살면서 복 누리기 원하는 자가 누구냐. 내 혀를 삼가 악을 금하고 내 입술을 삼가 거짓말을 금하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찾고 추구하라. 여호와의 눈은 의인들을 향하시며 여호와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집중하시고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시며 그들에 대한 기억을 땅에서 끊으려 하신다. 의인들이 도움을 호소하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모든 역경에서 건지시며 여호와께서 상심한 자들 곁에 계시고 통회하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를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뼈를 모두 지키시니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 악행은 악인에게 죽음을 불러오고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는다. 여호와는 그의 종들의 생명을 구속하는 분이시니 그에게 피신하는 자마다 정죄받지 않는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들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큰 창과 짧은 창을 빼어 나를 치려는 자들을 치시고 나의 영혼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구원이라 하소서. 내 생명을 노리는 자들은 수치와 모멸을 당하게 하시고 나를 치려고 꾀하는 자들은 물러가며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소서 그들은 바람 앞에 겨와 같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추격하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내 앞에 그물을 숨기고 까닭없이내 생명을 노려 구덩이를 팠으니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파멸이 그들에게 닥치게 하시고 그들이 숨겨놓은 그물에 그들이 걸려 거기에서 망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 영혼이 여와를 호 기뻐하며 그의 구원을 크게 기뻐하고 내 모든 뼈가 말하기를 여와여 호 당신과 같은 분이 누구입니까? 당신은 가련한 자를 그가 이길 수 없는 자들에게서 건지고 압제당하는 자와 빈궁한 자를 착취자들에게서 건지는 분이십니다. 할 것입니다. 악독한 증인들이 일어나 내가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하여 나에게 혐의를 씌우고 내게 선을 악으로 갚으니 내 영혼이 외롭습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고통을 겪었고 머리가 내 가슴에 닿도록 숙이며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내가 그들을 나의 친구나 형제로 여기며 그들을 위하여 슬퍼하고 어머니를 애도하는 자같이 그들을 찾아가 엎드려 슬퍼하였건만. 내가 걸려 넘어지자 그들이 모여 즐거워하고 함께 나를 공격하였는데 그들 중에 내가 모르는 낯선 사람들도 끊임없이 나를 비방하였습니다. 그들은 연애석에서 망언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이를 갈며 조롱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 보고 계시렵니까? 내 영혼을 저 파괴자들에게서 구하시고 사자들에게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큰 회중 가운데서 당신께 감사하고 힘있는 군중 가운데서 당신을 찬양하겠습니다. 거짓말하는 나의 원수들이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고 아무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나를 두고 서로 비웃는 눈짓을 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평화를 논하지 않고 오히려 땅에서 평온히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말하기를 아하 우리 눈으로 그것을 보았다 합니다. 여호와여 당신께서 보셨으니 침묵하지 마소서 나의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떨치고 일어나 나를 변호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나의 송사를 도우소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당신의 공의를 따라 나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시고 그들이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아하 우리가 원하던 것을 얻었다 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를 집어삼켰다 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불행을 기뻐하는 자들은 모두 수치와 모멸을 당하고 나를 향하여 우쭐거리는 자들은 치욕과 모욕을 당하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나의 무죄 판결을 원하던 자들은 즐거워하며 환호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종의 평안을 기뻐하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고 언제나 말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 혀가 종일토록 당신의 공의를 말하고 당신을 찬양할 것입니다. 34편에 나와있네요. 여러분들이... 고난이 많으면 의인이래요. <웃음> 의인은 고난이 많고 또 하나님이 그 고난에서 여러분을 건지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피신하는 자마다 정죄받지 않는다고 해요.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을 향하고 계신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귀는 또 여러분의 부르지즘에 집중하신다고 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 곁에 계시고 통회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다른 데서 회복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한국교회는 다시 회복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어떤 사회적인 과학적인 모든 이론을 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두 다 무너뜨리는 올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선포합니다. 한국교회에 성령의 불이 붙습니다. 성령의 불불불 불, 불 선포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